원자재가 인상 공포가 국내 건설 현장을 덮쳤다. 최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현장 마저 철근, 레미콘 등 부족으로 샵다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원자재가 급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계의 어려운뿐 아니라 분양가 인상, 주택 공급 부족 등 주택시장 전반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LH에서 발주한 경기도의 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수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이주가량 작업이 중단됐다. 조달청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레미콘 등 자재 수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서 건설 현장이 멈췄고 지난 9일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며 다만 제한출하로 20에서 30% 감소한 수준으로 물량을 받고 있어 공정지연으로 인한 여파가 생길 수는 있다. 고 말했다. 원자재가 급등 사태는 단순히 수급 불안에 그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과 계약금액을 연동하는 제도 적용이 안되다 보니 손실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알짜 정비사업지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어렵겠다는 시공권마저 포기를 고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실제로 성남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오케이. 진행했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단한 곳도 없어 위찰됐다. 두 사업장 모두 경기지역 공공재개발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곳이다.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해운대구 우동산 구역 역시 두 차례 시공사 입찰을 받았지만 건설사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권 포기가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봐야 한다. 면서 공사 시작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손실을 덜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과 공급 차질 가능성도 높다. 하반기 본격화되는 사업장의 경우 원자재가 급등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고, 각 현장마다 공사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 시기가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다. 자, 제2, 제3의 둔촌주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원 연구위원은 원자재가 급등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묻지마 수주 대신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수주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 며,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